차는대관련 네, 안녕 동티 v 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후면 민족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설날인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귀양 귀성길의 교통 체증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나 단선 도로처럼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물론 구간 합류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고속도로의 정체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고속도로의 정체는 명확한 이유가 없이 정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정체 현상을 유령 정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알고 계시면 이런 정체나 병목 현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되시도록 그 원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트뷰 작년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이동 인구가 3,200만 명이 넘었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대수가 하루 평균 470만 대가 넘었다고 그래. 그중 교통수단의 절대다수인 승용차가 93%가 넘었던 것처럼 올해 설날 역시 고속도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체되는 이유와 정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알려줄게. 영국의 엑서터대학과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동연구팀이 연구한 결과인데 고속도로에서 맨 앞에 달리던 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 그차 뒤에 있던 차량은 브레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고 또그 뒤에 차량도 역시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계속해서 뒤에 있던 차들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운전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한번 발생한 교통체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게 된다는 거야. 다음은 자동차 원형 도로 실험으로 알려진 스기야마의 실험인데 스기야마 유키 교수가 길이 250m의 원형 도로에서 22대의 차가 일정 간격을 두고 운전자들에게 30km의 일정한 속도로 달리게 한 것인데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는 차간 거리와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차량이 원형 안에서 원활하게 운행이 되어야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한 지점에서 정체가 되기 시작하고 다시 차량의 수를 늘리자 정체가 되는 시간이 더욱 빨라졌다는 거야. 결론은 유령 정체의 원인이 운전자들의 반응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교통체증으로 이어졌다는 거지 또한 가지의 원인은 무빙 보틀렉인 병목 현상으로 어느 한 차량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저속 주행할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차량 내에서 핸드폰 같은 기기를 작동하면서 운전에 집중하지 않아 주변의 흐름과 속도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서 발생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처럼 정체의 원인이 되는 유령 정체, 무빙 보틀렛 같은 현상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모두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항상 옆 차선만 빠른 것 같아 차선을 자주 옮겨보지만 이는 인지적 착각에 의한 것이고 가능한 자기 차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 출발하기 전 상습 정체 구간을 미리 검색해서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 급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 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운전 중 핸드폰을 보는 것 같은 부주의한 행동을 삼가하도록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훨씬 빨라질 거야. 승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보신 내용처럼 이유 없는 고속도로의 정체는 없었습니다. 남보다 조금 빨리 가려는 이기심과 부주의한 운전 등이 너무나 정체를 유발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안 좋은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때 갈련다. 수고했어, 동티뷰.